제대로 다스리 No, I'm n o e anywhere. No, I'm not anywhere. s h o i n g guns t o g e t a e a o t b No, I'm anywhere. No, I'm not anywhere. Shooting g u n t o g e t a e a n n o p e 만 갔다 옆에서, 그대의 품에 던져 주고, 다내리도 그날 그날은 어디를 날아가게 할 거야. 시간들순 없겠죠 지나간 세계도다 새벽 네 곁에 잠들 너의 꿈에 잠들만 마치고 제명은 다 제명, 이명이 아니, 이명은 내명자 아니, 이사은 내명이 아니, 아